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요양원 이나 요양병원으로 만약에 가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케어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서 을 단지 요양만을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음. 다른 질병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맞는데 보통은 40명당 의사 한 명은 무조건 상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음. 음. 그런데 등급 외자들 음. 3,4등급 5등급 음. 인지지원 등급은 시설에 들어갔을 때의 지원 받는 건 없어요. 위장약이나 종합감기약도 네, 뇌신경물질을 차단하는 노년의 우울증을 앓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에 달한다. 최근 치매 환자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뭐 중증 치매 센터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겠죠.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노출된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검사하는 방법들이 예전보다 수월해지다 보니까 음. 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확률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통계치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매인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갑자기 사람을 몰라보고 길을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야 비로소 검사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기에 발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아예 경도인지장애 등급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등급인 환자가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어. 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한게 2009년입니다. 음. 이때부터 부터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도 넣었고 건강검진 항목에도 넣었어요. 음. 어, 그때 당시에는 경도 인지장애인 분들이 1만 0천 명밖에 안 됐대요. 불과 지금 한 12년 네? 만에 어. 100배가 늘은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 그만큼 네. 관심도 많고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노년기와 고령기 음. 여기는. 이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같이 쇠퇴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의사분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병을 발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네. 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치료가 가는 치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죠. 기간은 길어지고 국가적인 지원은 미비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질병으로 네. 여러분도 들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발병하면 일단 비용에 대한 경쟁 최적인 타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케어하는 보호자들이 같이 병 들어가는 네, 그런 질병. 그래서 이 치매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고요. 치매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도님 네, 네, 네.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있고 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눈여겨 볼만한 치매들이 좀 있을까? 어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치매인데요. 연령과 관계없이 발병할 수 있는 치매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 음. 가성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요즘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이 우울증을 알게 되면 먼저 가장 크게 찾아오는 것들이 무기력함과 무관심함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들어오는 자극이 적어져요. 음. 뇌에 대한 자극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방치하면 이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보고가 있고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년의 우울증을 앓은 분들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80%에 달한다. 노년의 우울증을 앓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70%에 달한다. 음. 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내놨어요. 아. 젊으신 분들도 요즘 우울증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노인성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큰 음. 정말 강력한 위험 인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저번에 음. 영상에서 잠이 진짜 중요하 잠이 정말 중요한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 특히 갱년기를 겪으신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 같은거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음.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수면 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먹는 것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을 때 영양분의 결핍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영양결핍과 치매는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울증을 방치했을 경우에 치매로 갈 확률이 높으니 우울증 단계에서 치료를 잘 적극적으로 하셔서 치매로 이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의대에서 재미있는 이제 관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65세 이상의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다섯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치매걸릴 확률이 2.7배 정도 높아지더라. 음. 그리고 10가지 이상을 복용하신 분들은 치매 확률이 3.3배나 높아지더라. 음. 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해요. 어,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큰일 났네. 나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뭐 당뇨병 약도 먹고 있고 큰일 났네 하실 텐데 문제가 될수 있는 약들은 이제 신경안정증, 우울증 약들을 말하는 거죠.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안 되고 너무 장기 복용을 했을 때를 음. 얘기하는 거고 위장약이나 종합감기약도 음. 네, 뇌의 신경물질을 차단하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음. 치매관리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을 정하셔서 주치의를 두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음. 이거는 여기서 받고 이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그러세요 네. 근데 그 약들을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네. 생기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네. 네.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이런 약들을 이런 종류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네. 뭐 어떤 작용을 하지 않는 선에서 처방이 될수 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약물성 치매 그리고 우울증 치매 정도가 메인 <웃음> 굉장히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가 하나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치매 중에 하나로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있습니다. 음... 흔히 여러분들 필름 끊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블랙아웃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블랙아웃 상태를 빈번하게 겪으시는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알코올이 뇌로 먼저 전달이 되겠죠. 두 번째 일어나는 일 뭐냐면 비타민 B의 결손이 일어납니다. 결핍이 지속이 되면 뇌의 기능에 문제가 될수 있고 음... 이것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알코올성 치매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에 속합니다. 음... 내가 어떤 음주를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냐 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음...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 급증을 했고 알코올을 흡입하는 것도 많이 급증을 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치료도 가능하고 여러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예방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치매가 발병하고 나면 경제적인 위험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가장 많으실 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음. 가장 크게 보고 물론 경한 상태에 있어서는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해요. 계속 진전이 되어서 증상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은 혼자서는 생활하기가 힘드세요. 왜냐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가족 들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해야 되겠다 요리를 하시다가 집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음. 시장에서 길을 잃으셔 가지고 실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보호자의 관심과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게 치매라는 음. 질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달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내 배우자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은 음. 결국은 집에서 제가 케어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쁜 치매, 착한 치매, 예쁜 치매 이렇게 말 음. 하기도 하는데 계속 남북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공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경우에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집에서 케어한다고 해도 요양보호사들이 거부하세요 음. 그러면 누가 해요? 가족이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가족들도 힘들어져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양원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의 입소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입소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은 내가 100% 돈을 다 비용을 부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렇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음.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집에서 모시는 경우도 많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요양원은 어떻게 하면 입소하게 되는지 음.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구독자님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소를 하려면 음.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지에 음.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이랑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요. 여러분들 건강보험 내실 때 장기요양도 돈을 내시잖아요. 네. 65세 이상 노인이시거나 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물론 그냥 적용을 바로 받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이라는 것을 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계속 나오네요. 나올 수밖에 없죠. <웃음> 네. 네, 얘기를 하자면은 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내 부담금이 확 줄어든다. 음. 그런데 이 등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 장기 요양 등급에 이게 인지 등급, 인지 지원 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가 있어요 요양원에서 들어갔을 때내 부담금이 저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 2등급입니다 내 부담금이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식사라든지 요양 도구라든지 이런 거는 비급여기 때문에 내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등급 외자들 3,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은 시설에 들어갔을 때 지원을 받는 건 없어요. 3.4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설 지원이 아니라 방문 지원입니다. 음. 방문 목욕을 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정도 온다든지 또는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했을 때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3.4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아예 지원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3.4등급자라고 하더라도 어, 등급을 올려서 신청할 수 있게끔 자격을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아, 아, 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케어를 전혀 할수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은 요양원에 입소해서 부가심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환자분 께서 너무 폭력적이고 음. 위험한 음.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인정이 된다라든지 또는 보호자의 어떤 상태 이 수발을 하는 보호자가 너무 멀리 있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방임이나 유기나 학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증명될 수 있을까요? 네,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진 않죠. 근데 쉽진 않은데 장기 요양 등급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아... <웃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너무, 너무 방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한 달에 2, 30만 원씩 부담하는 게 계속 장기화되면 네,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음. 또 하나 등급외자로 되어서 지원이 없다. 음. 하시면 요양원비도 뭐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80에서 100만 원, 120만 원까지 하는 요양원도 있거든요. 기본은 한 1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보수적인 네. 뭐 비용까지 해서 <웃음> 맞아요. 음.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음. 근데 그에 반해서 정말 괜찮은 요양원도 있어요. 음.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좋은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을 써주는 어...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면 어, 되게 좋을 좋았다.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거 적어 놓고 네, 네. 네. 적어 두시고 그러면 요양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다면 요양병원 음. 이게 더 깐깐하지 않나요? 들어가기 어렵다라기보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소 조건이 있었지만 요양병원은 치료를 같이 수반하는 음. 질병일 경우에 입원을 하시는데 일단 근거하는 법령 자체가 달라요 의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장기 요양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비용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요양원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병원에는? 네 병원에는 일단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든요.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요양병원은 치료까지도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의사가 상주를 합니다. 보통은 40명당 의사 한 명은 무조건 상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료법상.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양원에도 간호사가 상주하는데 당연히 요양병원에는 간호사가 상주를 하겠죠. 네, 상주하면서 치료 행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그러면 요양원에 있으면 전혀 치료를 못 받냐. 이건 아니고 요양원도 촉탁이가 있어서 처박전 같은 건 내릴 수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요양병원은 항상 의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음. 다른 질병의 발병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럴 때 치료행위가 수반이 된다. 또 하나는 치매 환자든 아니면은 다른 노인성 질환이든 재활 치료들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은 좀 미비하고요. 음. 네, 자기 부담금이 좀 많아서 크게는 뭐한 달에 300만 원 이상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급여에서 처리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요양원에 가는 게 좋은가요, 요양병원에 가는 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음...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는 좀 하기 어렵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은 요양을 목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양원은 좀 저렴하고 요양병원은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요양원에 간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질병이 없어서 단지 요양만을 요구를 한다라고. 음. 한다면 어, 요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음. 다른 질병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요양원과 어떤 요양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음. 그 비용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차이점은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상주를 하세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간병인이라는 게 있죠. 어. 이게 좀 다른 점인데 요양원에 계신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있어요. 음. 법적으로 2.5명당 1명을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보통 공동병실이니까 음. 5, 6명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2명 정도가 음. 있는 거죠. 음. 뭐 3사람당 1명을 받는 건 이건 아니고 교대로 하시니까. 결국 5인당 뭐 3분, 6인당 3분 그렇죠. 밤새도록 있지는 않으시니 교대로 하시니까.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계시는데 병원에 이제 병실이 음. 공동 음. 개인간병을 할수 있는 병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만약에 가시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 가족이 케어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